깜짝 예, 놀라서 투표 못 네, 하고 있는 이쿤님 오케이 올해 어 예? 아 저요? <놀람> 아니 아니요, 아니에요 저아요이쿤님이다 이쿠님 아닙니 이쿠님? 예? 당황에서 투표 못 하시는 이쿤님저 아니에요 예? 이쿤님. 네? 이쿤님 스파이죠 아니요저 스파이 아닙니다 저 진짜 스파이 아닙니다 저 진짜 스파이 아니에요 스파이 못 하세요 아디예요. 저기계공이에요 오케이. 당신이 기계공이라고 예. 네. 이러도 겠어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저 쓰면 돼요 그대로. 저요? 네? 예? 저 이쿠 님인 거 알고는 있거든요? 네네. 근데 저캐고라서 예. 안 돼요? 저지시고 알려드릴게요. 일로, 일로 억수 아, 지치고 네. 알려드리잖아요 알고 아저우리 아니에요, 오리 아니에요. 우리잖아요저 어? 오리 이거에 기계타는 또 그려놓고서 쓱싹 쓱싹도록... 썰어 그래서 눈치빵이 버리기 싫다니까 이렇게 <웃음>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. 아니 눈치 없는 거이로 바꿀게요 <웃음>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봐요 저, 보여요. 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오리겠죠 오리 <웃음> 아니 아니 진짜 이거예요 니쿤님 <웃음> 예?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얘기해요? 네네 첫 사보 때 공장 안, 안 타셨어요? 아저 공장 타면은 게임이 빡세져서 안 탔습니다 거 당신이 안다고거 <웃음> 아니에요. 이거 야 된다고 아니다저사니다가거놓거 <웃음> 망님, <웃음> 저는 망님 신인 같으니까 얘기할게요. 네. 저는 케구구 캐구. 어, 저랑 친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네, <웃음> 네, 저 미션 해야 되는데 이발소로 오거 분. 네. 고맙게요. 네. 미이은근 <웃음> 망님 썰려고 하지 마요. 내가 보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저는 부족이거든요 무적의 직업은 뭐죠? 아, 무적의 무정? 직업이라고요? 저는 개쩔어요. 저는 지금 빨리 썰고 싶어요. 썰어주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썰어이요오케 우리 둘이 같이 다니면 되겠다. 아 네, 같이 다녀요. 무적이야 그냥. 이쿠님 자꾸 링크 걸려고 이렇게 붙어 다니지 마세요. 근데 제가 무적 아닌가요 근데 님들아? <웃음> 저 미션 저 미션 미션. 아니 제가 벤트직인데 제가 무적 아니에요? 아빠님 미... 어디갔어 둘 다. 나... 아 저기있구나. 왔다 왔다 오래봤습니다. 저 이거 급하게 신고 누른 이유가 있습니다. 이콘님 얘기 좀 해보세요. <목소리> 왜 아무 말도 안 이콘님 아봉인 척하지 마세요. 방금 노란불 들어왔었어요. 아 그래요? 아 이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도 제일 심하십니까? 형님 잘 가세요? 형님 잘 가세요? 형님 잘 가세요? 저... 저 영매사요. 영매사. 아,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내가 아, 연매사인데? 아, 연매사? 춘식이님이 연매사. 아, 예, 감사해다 죽었네. 아씨, <웃음> 빠른 게임 하죠. <웃음> 끝!